또 하나가 하우개호요 쓸개가 있네 쓸기가 있고 여기는 뭐가 뭐냐면 시간 장소 부사죠 여기는 양골 양골 복합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저를 이끌어요 얘의 특징은 일단 에버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옵니다 여기 Y 에버 요전 요전에 그 부사가 나오죠 관계 부사가 나오니 관계 부사 네비아 있는 관계 부사 안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지 Y 에버는 없지 Y 에버는 없고 세 개가 있어 얘는 얘는 하우에버는 양밖에 없어요 양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뭐뭐 한다 헐지라도 나가시기네. 방금도 고 여기서 However, humble There is t h e r No place. 마이크. 어, 무슨 뜻이에요? 응. 여기가 양은 없었어요. 응. 하면누추한비처럼 응.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집 같은 곳은 없다. 집처럼 편한 곳은 없다. 집처럼 좋은 곳은 없다. 이거 응. 아, 이거 밖에 아. 없어 근데 외모는 음. 이거 봐봐. 얘는 모르시니며 시간으로 쓰였을 때는 자, 시간과 장소로 쓰인다고 했었죠? 네. 시간으로 쓰이면 장소 중에서 시간이 겠죠. 외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쓰여요. in이나 l 같은 거 나오고 any place 어, 아니고 time, time 네. when 이렇게 쓰여요. 해석도 어떻게 되었냐면, 어, 뭐, 뭐, 할 때면 언제라도. 뭐, 뭐, 할 때면 언제라도. 뭐, 뭐, 할 때면 언제라도. 뭐, 뭐, 할 때면 언제라도. 이런 식의 해석이 돼요. 음. 예민이 들어갈 수 있는. You may. 되지. 미, 넌 나를 방문해도 좋아. When you 네가 오고 싶을때라면 언제라왜너로 어, 써야 되죠. 네. 여기 무슨 뜻이에요? At any time when 이런 뜻이에요. 네. At any time when 네가 오고 싶을때언제라 알겠지? 네, 네 그렇습니다. 양보부사들때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양보써 있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No n e v e r when의 뜻이에요. 이걸 응. 응. 해서 못하느냐. 아무리, 언제,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할지라도 아무리, 할지라도 아무리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들어가면. 아무리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아무리 주어가 언제 동사할지라도. 나는, 그 다음에 요거는 where를 보는 장소로 죠 장소로 쓰면 역시 이나 엘타 같은 거 나오고요. 뭐, o 도돼요 사실은. o 이런 것도 되고요. 전치사 어떤 것도 나오죠. any place where의 뜻이에요, 이거는. Mm -hmm. 이렇게 쓰세요. where. 여러분 뜻은 뭐냐면, 뭐, 뭐 하는 뜻은 on, on. on. 니가 가는 곳은 어디라도 아, 어디에 있어. 니가 어디에 가는 곳은 어디에라도. 니가 아, 아, 가는 곳이 어디라도. 아, 아, 가는 곳이 어디라도? 아, 우리는 그렇지. 두 아, 그? 말로. 그죠 네. 여기서는 그어 uh, in any place where 또는 at any place. 아니면 여기서는 어디라도 오르니까. to any place where.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양무이 네. 때문에 이다요 no matter where, where. 어떻게 바꿀까요? 아무리 어디 어디에 있을지라고. 주어가 동사할지라고. 그지? 아. 아. 뭐만 할지라고. 아무리 응. 어디에 오만할지라 그래 대어